안녕하세요 주식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3월 23일 오늘 있었던 찌라시 종목들과 뉴스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찌라시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게 아니니까 타점 없이 무작정 추격하시면 안 됩니다 찌라시 뉴스는 스윙 재료로만 참고하세요 먼저 클리노믹스입니다 클리노믹스는 암백신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장중 상한가까지 가져왔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클리노믹스는 자회사 제로믹스가 맞춤형 암백신 시스템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회사 측은 7개의 특허로 이뤄진 해당 기술이 기존보다 30% 이상 높은 면역반응 정확도를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면역항암제가 보편화되는 추세에 맞춰서 클리노믹스와 제로믹스는 더 정밀한 암백신 기술을 이용해서 더 높은 치료 효과를 다양한 암종에서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제로믹스는 클리노믹스와 솔트룩스 50% 합작사로 알려지면서 솔트룩스도 지라시로 올라왔고 오늘 고가 6.6%입니다. 다음 NK맥스입니다. NK세포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7%입니다. 내용 볼게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부모 자녀 간 골수 이식을 받은 환자들에게 자연 살례 세포를 투여한 결과 병의 진행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nk 세포로 불리는 자연 살해 세포는 면역 세포의 일종으로 주로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암세포를 파괴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nkmax가 99% 이상의 고순도 nk세포를 분리해서 활성도를 높이는 대량 증식 배양 기술과 냉동 해동 보존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플리토는 인공지능 챗봇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4.6% 입니다 챗봇이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킨 데는 낮은 언어장벽이 한몫했다고 합니다 플리토가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 언어 전문가 풀인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이 번역하지 못한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네요. 플리토는 최근 2월에 인공지능 학습용 언어 데이터 관련 부각으로 상승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니드입니다. 리튬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1.4%로 별 반응은 없었네요. 소니드는 지난 1월 업무 협약을 체결한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리사일 클리코가 탄산 리튬 대량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3월 중순경에 리사이클리코 관계자들이 내 안에서 국내 상용화 설비시설 구축을 위한 부지 등 최종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다음 대아티아입니다. 철도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1.6%로 별 반응 없었습니다. 가덕도 공항과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개최 예정지인 북항 등 부산 도심을 달릴 차세대 급행철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합니다. 추정 사업비는 2조 5,860억 원이 된다고 하네요. 다음, 토비스입니다. 2차 전지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4.4%입니다. 내용 볼게요. 세일하이텍은 2차전지 소재부품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산화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도비스는 세일하이텍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나노도 리튬 2차전지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과거에 관련 특허 취득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오늘 고가는 7%입니다. 다음 센트랄 모텍입니다. 센트럴 모텍은 테슬라 폐배터리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5.4%입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4월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 유치 협상 성과를 낸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28일 예정되어 있는 주총에서 폐배터리 관련 사업 추가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매드팩토입니다 면역항암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1.3%로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신약 개발기업 매드팩토가 희귀암인 곤육종의 폐와 내전이를 예방해서 환자의 생존기간을 늘리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백토서팁을 단독 투여한 환자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없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드팩토는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미국 암학케에 참가하는데 최장암 대상 백토서티병용요법의 전임상 데이터가 포스터로 채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임상에서 최장암의 전이를 억제하고 종양의 크기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네요. 다음 대주산업은 사료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1.3%로 별 반응 없었습니다. 내용 볼게요. 비료를 실은 러시아 선박이 핀란드 항구에 처음 억류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대주산업이 사료 관련주로 부각되었네요. 다음 AMP입니다. 배터리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18%네요. 캐나다 네오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한 미국 배터리 기업에 실리콘 응급제 공급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AMP가 과거에 네오배터리의 지분을 취득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이렌시스입니다 로봇 관련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4.5%네요 내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청소 성능에 반려동물 돌봄 기능을 강화한 로봇 청소기를 출시한다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최근에 대기업들의 로봇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고 이랜시스는 삼성전자의 로봇 청소기 감속모터 유일 공급사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AD 테크놀로지입니다. 반도체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3%입니다. 삼성전자가 현대자동차와 엔비디아 등으로 차량용 첨단 반도체 수주 고객을 넓혀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에 AD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와 협력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AD 테크놀로지는 최근 낙폭과대 M반등기대로 추천했었고 역시 예상 흐름대로 M패턴 반등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18%, 3일 만에 30% 상승이네요. 월봉 역돌초 흐름도 복습하세요. 다음 꿈비입니다. 저출생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네요. 내일로 예정된 한덕수 총리의 어린이집 방문 그리고 28일 저출생 관련 회의를 앞둔 영향입니다. 오늘 고가는 3.7%입니다. 꿈비 저출생 관련으로 반복 추천했었고 최대 90% 상승 나왔네요. 다음 코세스입니다. OLED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2.3%입니다.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아이폰용 OLED 패널을 추가 주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OLED 공급 업체 문제로 삼성 디스플레이에 물량을 추가 요청했다고 하네요 전일 코세스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초격차 투자 소식에 상승했었고 코세스는 미니 마이크로 LED의 생산 수율을 높여주는 리페어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 메타버스 핵심 장비로 알려진 이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다음 컴퍼니케이입니다 우주항공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3%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투자회사가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의 국내 진출을 위해서 최근 한국 법인을 설립했고 올해 2분기에 한국 출시를 계획 중입니다. 일정도 참고하세요. 컴퍼니K, 지난 11월에 스타링크가 제4 이통사의 유력 후보군으로 급부상했다는 소식에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컴퍼니K가 투자한 바두가 글로벌 탑 우주기업에 납품 중인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텔레칩스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 3%네요. 텔레칩스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ADAS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신경망 처리 장치를 적용한 ADAS 반도체 칩 엔돌핀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림비엔지와 CTK입니다. 플라스틱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세림비엔지는 고가 5%, CTK는 고가 13%입니다. 미국 정부는 향후 20년 안에 전체 플라스틱에서 바이오매스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세린비엔진은 진공 성형 기술을 이용한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고 특히 이 회사는 친환경 생분해 원료를 이용한 생분해 필름의 제조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CTK의 손자 회사인 CTK 바이오 캐나다는 땅이나 바다 등 미생물이 존재하는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 분해되는 차세대 생분해 플라스틱을 개발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CTK는 시외로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3월 23일 장중 찌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